안녕하세요 허결정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바로 라이어 게임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어 게임즈는 2006년 CEO인 브랜든백과사장인 마크메릴이 함께 창업한 게임 제작사입니다 브랜든백은 베인 앤 컴퍼니라는 세계 3대 컨설팅 회사로 꼽힌 데서 일을 했었고 마크메릴은 세계 패션쇼와 컨벤션을 주최하고 잡지도 되는 어드밴스다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임원으로 일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립된 라이엇게임즈는 2011년 중국 회사 텐센트에 인수돼서 현재는 텐센트의 자회사이나 라이엇의 본사법인은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중국 서버와 개발도 따로 되고 있으므로 텐센트에 존속되지 않고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라이엇게임즈는 세계 각각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요. 베를린, 브리튼, 더블린, 홍콩, 이스탄불, LA, 멕시코시티, 오스크바, 뉴욕, 세인츠루이스, 산티아고, 상파울로, 서울, 상하이, 싱가포르, 시드니, 하이베이 도쿄로, 총 15개국에 18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라이엇게임즈의 첫 작품은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2008년 10월 첫 등장으로 당시 리그 오브 레전드 운명의 충돌을 발표했고, 2009년 10월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워크래프트 3라는 게임에서 인기 있는 유즈맵, 노타 오스타즈의 제작자인 구인수를 영입해서 만든 첫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도타의 제작자 중한 명인 구인수가 제작에 참여하다 보니 도타의 느낌이 많이 남아있어 항상 분쟁이나 문제가 일어나곤 하지만 이 이상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한때 블리자드의 한 직원이 엄청난 게임을 가지고 있다고 연달아 메일을 보냈지만 블리자드에서는 이 이메일을 보지도 않고 메일을 삭제해 화가 난 직원이 따로 나와 라이엇 게임즈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후일에 뒤에 나온 사람은 라이엇도 블리자드와도 어떤 관계도 없고 결국 루머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라이엇 게임즈의 대표인 브랜든 백은 이는 추구보다는 게이머들과 함께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마인드로 유명한데요. 브랜든백은 라이벌 진영이라고 할수 있는 보타 시리즈의 제작자 중한 명인 스티븐 메스콘도 영입했었고 블리자드에서 일하던 수십 명의 개발자들도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스카우트를 하고 나는데 반면에 아무리 힘들게 스카우트한 직원도 자사의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에게 불이익 등을 끼치면 가차없이 해고하는 냉정한 면도 수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내 서비스 중일 때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더욱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대답에 우린 수익보다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을 더욱 신경쓰는 회사다. 그저 게이머들은 즐겁게 게임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라는 답변을 한 정도로 매우 우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엇에서 2012년 5월 4일 북미 서버에서 이벤트를 하나 진행했는데 희귀병에 걸린 조 켈리라는 소년을 라이엇 본사에 초청. 이날 라이엇은 소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는데요. 이후 조가 제일 좋아하는 챔피언인 잭스와 잭시무스 스킨을 세일하며 이후 수익금 전체를 어린이 난치병 지원재단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 켈리는 그해 6월 7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그의 7월 24일 잭시무스 스킨에는 h e r s t o you kid라는 대사를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만 살펴봐도 라이엇게임즈가 어떤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한지잘볼수 있겠네요. 7위 리그오브레전드가 초히트를 치긴 했지만 리그오브레전드 하나에만 올인하는 을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때 이득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안전한 방식이 아니라는걸 깨달았는지 2013년 라이엇게임즈 해킹사태로 200MB가량의 이미지가 탈취되었는데 이중 유출된 사진은 이와 같습니다. 게임 제목은 리그오브레전드 슈프리머시로 당시 라이엇 관계자는 옛날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험삼아 제작해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마되었는데요. 지난 2015년 12월 21일 리그 오브 레전드 슈프림머시의 상표가 등록되었고 이로 인해 라이엇게임즈의 후속작이 머지않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라이엇 직원 중한 명이 트위터로 현재 새로운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기대도 괜찮을까요? 롤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많지만 라이어게임즈라는 정작 리그오브레전드를 잉태시킨 회사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